안녕하십니까 6월 22일자 해외선물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부진한 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특히 높은 인플레에도 테슬라가 장중 두 자릿수 급등하는 등 기술주가 상승을 경인했습니다. 하지만 가솔린 가격이 급등하는 등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는 둔화되고 있네요. 원유는 지난 금요일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고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 원유 수요 증가 또한 상승 요인이 됐습니다. 그동안의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3대 지수 모두 2%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에 따른 우려 그리고 각종 지표들의 하락으로 여전히 상승 동력은 약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는 상황이네요. 바닥이냐 반등이냐에 대한 증시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만 앞으로 열쇠를 쥔 연준의 긴축 속도에 집중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진 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살펴볼까요? 유진 고객님들께서는 HTS 화면번호 402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은 매수 43% 매도 57%로 매도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원유는 매수 23% 매도 77%로 역시 매도 우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은 매수 9% 매도 91%로 매도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시적으로 장이 반등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연준의 긴축형보에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나삭은 11,200포인트와 12,00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원유도 105달러와 115달러 사이에서 박스 흐름이 유효하네요. 금은 1810달러에서 1870달러 사이에 박스권 흐름 정개가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시장을 관망하시되 일시적 반등인지 추세 전환인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이므로 시장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길 바랍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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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해선물 원기 충전 유진차 선물 김억수 였습니다. I hope you win today. Goodbye.